Fugeta! Are... Yeah, Cha! Yeah. 마지막은 불꽃 사이다! Shark tornado! By the power of KFP, h e coming in the night for ya! I'm gonna pack this place with power attacks. One final ground pound! 딜블리오테카, 집행하도록 하자. 내 시선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영롱한 희망, 해방되어라! 자, 흐들어져라! 거기야! <웃음> 가자. 우리가 안식애를 땅을 지키기 위해. 이건... 앞서 쓰러지는 사들의 의지다! 몇 발인지 좀 세워주겠어? 취향의 마다이다아이고 적적 뛰어올랐어야지 우리 습계도 여전히 무섭게 여기서 적당히 끝내자고요 반가워 난 시그마라고 해 초전자슈퍼울트라레이저 빈! 슈레우스라나이전드이드슈퍼이걸로슈퍼이전이전드이스이 방해하지 말아줄래? 천천히 가라앉아버리세요. 땅 위에 서들을 정비하라! 마지막때 그, 화려하게 장식해드리지 못해! <웃음> 하 이성을 척도로 어둠을 밝혀라! 이 세계는 차갑게 부서질지 얻어 모두 함께해요! 관계를 넘어 보실까? 전함대 오래 기다려줬다 그때의 느낌에 조금 되살려보도록 할까? 푸석푸석한 머리 이제 안녕! 여파파! 누가 왕이 없기를 따라오도록. 한란의 끝이 오르니. 이것만저도 피하시면 곤란한데요. 오요하라, <웃음> 영광, 라르고! 그 무엇도 나를 올려놓지 못해. 홍해, 개방! <웃음> 장난은 그만두지. t s take.